아,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아, 아,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아. 아. 어+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너 내가 뭐라 어+ 어+ 어+ 어+ 아, 어+ 어+ 지 어+ 미안해. 어+ 어+ 어+ 어+ 내가 라면 두 개에다 빵 하나 사오라 그랬지. 그리고 오만 원 거실로 오라고 했어, 안 했어. 어? 으, 미안해. 돈이 없었어. 미안해. 내가 아빠 한테돈 달라고 그랬지. 우리 학교 과학교사 네 아빠. 하하하. 야, 네 아빠한테서 돈을 빌려오든. 어? 라면 두 개, 빵 하나 빨리 가지고 알아서. 아, 알아서 미안해. 잡은 데서 때리지 마. 야, 얘들아, 가자. 아야 기다려 같이 갈게. <웃음> 어 안녕 기나마. 어야또 빨아보고 다녀. 아 진짜. 아 쟤는 진짜 기분 나빠 진짜 왜 이렇게 때려 사람들을. 에 진짜 속상해 진짜. 근데 잠깐만. 어아 쟤는 왜 요즘 울고 있지? 야 종수야. 너 요즘 왜 울어? 그냥 갖고 뭐가. 뭐야 귀나미가너또 때렸어? 으 진짜 나쁜 놈 나쁜 놈 진짜 <웃음> 됐어 다 필요 없어 너 빨카란 말이야 알았어 문제를 풀수 없어 문제를 아, 풀수없다아 수수 이걸 어떻게 풀지 아 어려워, 어려워. 서..선생님 응. 어? 둘이 있을 땐 아빠라 불러도 돼 아빠 저좀 도와주세요 애들이 자꾸 저렇게를 빼요, 아빠. <웃음> 난날 같이 싸움질을 하든, 투먹질을 하든, 당하고 우지 말고 뭐든 하란 말이야. 그렇게 <웃음> 울지 좀 말고. 아빠 미워 진짜 싫어. <웃음>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난그 약을 꼭 만들 거야. <웃음> 이제 이약을 우리 아들에게 주입하면 더 이상 왕따 당하지 않고 편하게 학교생활할수 있겠어. <웃음> 아빠! 어, 오, 왔니 우리 아들. 아이고, 왜 부르셨어요, 아빠? 잘 들어라. 나는 여태껏 네 아버지로서 너에게 도움이 못 됐어.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넌편한다 예?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예요, 아빠? 오늘 이 순간 넌 가장 강한 존재로 아빠가 만들어줄 거야 자 이리와 아이 아빠 무슨 소리예요? 이 약을 맞자 내가 직접 개발한 SCP 바이러스 0 9 6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아무 같 소리 하지 마이 약을 맞으면 가장 강한 존재가 될수 있어 자더 이상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지? 아예 맞아요 아빠 진짜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아요? 이 주사를 맞자 자 어서! 예, 알았어, 아빠. 자, 여기요. 그래, 잘 선택했어 우리 아들. 에 오! 아! 아빠! 아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기나마. 빠아 미안해. 아빠! 아빠! 아빠! 어 일조라고 그랬지? 너 십오초 늦었다. 어, 열다섯 때 맞아 너. 아, 하지 마 미안해. 제식이 진짜 하지 말라고. 야! 어? 이놈 봐라. 야, 내가 야, 소리 지르면 살건데 하지 마, 하 아, 마! 아 어? 개개개 어? 개개 어? 개 어. 하지마+ 하지마+ 하지마 왜 그래 나한테 타고 오지 마아 거기 살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 박다른 길 박다른 길이야 어떻게+ 어떻게+ 어떻게 날결을 벗겠다 너도 나처럼 똑같이 만들어줘 야아 감기 조심하세요. <웃음> 아우, 선생님! 선생님! 코봉이 왔니? 무슨 일이야? <웃음> 아, 저 코감기 걸렸어요. 감격 좀 주세요. <웃음> 장난치지 마. 아, 진짜 코감기 걸렸다니까요. <웃음> 어머, 얘 진짜. 네가 어떻게 코감기 걸려, 코봉아. 니 코가 얼마나 두꺼운데. 어얘 <웃음>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쳐. 오빠, 어, 뭐 조퇴하려고 그러는 거지? 됐어, 빨리. 방으로 돌아가 아 진짜 감기 걸렸다 이거야 아 아, 최 어머 연기 잘한다 얘너 차라리 연기해라 얘 와! 진짜 미치겠네 이 선생님 진짜 아 답답해 진짜 아 알았어요 아 감기 조심하세요. 하지마 어머머리어왜 이래 왜 이래 아아아아아어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뭔소리 아, 도망가라고 제발 얘들아. 야대체 아,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 아! 아! 에 어? 어 잠깐 그 SCP 바이러스도보 보고 0 0 0 0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. 0 0 0 0 0 0 0 0 0 0 0 도망가!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야 마, 오지 말라고 저리 가 저리 가라고 <목소리가> 뭐야 간건가 어, 잠깐만 갔구나 갔어 아니네 야 아, 아, <목소리가> <가, 목소리가> <가, 목소리가> 여기 또한 마리 있군 <목소리가>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있니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나와봐, 안전해. 음. 괴물 아니죠? 무슨 소리야? 아, 얼굴 괴물이야, 얼굴 괴물. 아 어? 나와봐. 아, 싫어요. 나와보라고 어, 진짜, 죽었나? 어, 어, 죽었나? 어. 어, 어, 어떻게 된 거지? 어, 누, 누, 누, 누구세요? 흥. 난, 양궁부 선수란다. 우리처럼 살아있는 친구들이 더 있어. 나와 함께, 그곳으로 가자. 따라와. 아, 네.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